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초청을 받아서 한국전자전에 왔어요 어,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둘째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전답게 먼저 보이는게 삼성쪽에 보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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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같은 경우는 내신 일이죠 체험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스티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상에 이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LG쪽도 대형 부스로 되어 있어요 LG쪽 가는 어,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마이크로버스도 있고 각 체험관도 있고 입구에서 해시태그 이벤트 하면 요, 어. 요 가방도 줍니다. 저도 하나 탔고요 음, 다양하게, 예쁘게 부스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품들도 직접 시연할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이거 아주 핫하죠. 어? 없어서 못 파는 루멘 TV. 어, 아주 핫한 루멘 TV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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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코스는 이제 뭐 중강연실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오징어 게임 유니폼도 있고, 이렇게 체험도 하시면서 이벤트 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자, 저도 이거 인스타 참여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더저를한 더, 더, 아, 방해줬어요. 네. 마스크 탔습니다. 네. 와 여기는 무슨 로그램로그램 홀로, 영상을 맞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웃음> 와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 보시는 거 궁금. 와 이렇게 플로그램으로 보시죠. 아이게판매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피규어도 이상훈TV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제가 보시면, 자, 킬로그램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어를. 아, 나옵니다. 1주 정도 가려이 있고, 다이어맨이라고, 위에 끈 상태로. 자, 그리고 각 부스별로 이렇게, 그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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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나오네요. 미래 자동차에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수 있겠죠. 와. 한국 전자전. 오늘 둘제날 보러 왔는데 어 사람들 많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둘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 사전 등록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